아름채 노인복지관 별관은 지상 2층 규모로 실시 설계 중이며 2022년 6월 어르신들께서는 노인 적용 목욕탕과 다양한 프로그램실을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. 지민회관은 내년 중앙부처의 투자 심사를 거쳐 2022년 3월 착공해 2023년 말 중공 예정이며 왕복동에 조성하는 야구장 건립은 실시 설계와 내년 토지 보상을 거쳐 2022년 6월 중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. 내선동에 설립 예정인 중고통합형 미래학교는 12월 교육부의 투자심사를 득하여 하루빨리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. 고천지구는 지난 8월 행복주택 2200세대 입주를 시작으로 2022년 말까지 2422호를 분양할 계획이며 초평지구는 금년 하반기 공동주택건설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. 또한 월암지구는 금년 내 지구단위계획 승인 및 부지 조성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며 청계 2지구는 하반기 손실보상 협의를 거쳐 내년 착공할 예정입니다. 백운수 호 근린공원 조성 사업은 장안 백운지구는 보상 협의를 거쳐 내년에 착공하고 고천 오람 청계 2지구는 내년에 보상을 하고 2022년에 착공하여 2023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. 시민 여러분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는 나와 가족 더 나아가 이웃들이 건강을 위해 힘들고 어렵더라도 조금 더 인내하고 참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시에서도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